그래 이 시간 두손 높게 들고 주님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 소망합니다. 은혜의 시작 가운데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해달라고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시간에 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세번 간전히 부르고 기도하며 것을 주님께 드리기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다 드리기는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왔사 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성령님의 뜨거운 우리는 연약합니다. 우리는 부족합니다. 우리 자꾸 실상으로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손을 내미십니다. 내가 그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 품에 있어서 언제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,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에 귀한 성령이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성령받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험하기 원해요 하나님 하나님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역사여주시옵소서 이곳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받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두 눈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믿고 내가 그가곤 가슴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주님께서 보어주시는 새로운 그 은혜를 기억하게 알려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죄와 사망을 아침길 만 것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.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, 오늘도 좋은 날.